초롱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8일 밤입니다. 초롱소장한테는 굉장히 의미있고 행복한 그런 밤입니다. 왜냐 초롱공인TV가 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자충, 우도를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업로드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던 게 2019년 6월부터였지 싶습니다. 어, 3월에는 뭐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런 내용으로 업로드하는 연습을 처음 이렇게 하기 시작했었던 것부터 하면 어, 재작년 3월부터구요. 어,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6월부터 업로드를 해드렸었는데 어, 1000명이 넘으면서부터 광고가 이제 게시되기 시작했고, <웃음> 어, 작년 6월 29일자로 어, 만 명이 돌파가 됐었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아침 출근길에 어, 2만 명을 구독자 돌파를 했었어요. 어, 유튜브에 들어오는 수입도 저는 처음에 한 1000명 어, 수입이 20한 5만 원이면, 만명 되면 250만 원 되고, 2만 명 되면 한 500만원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유튜브 그 인쇄수입이. 네, 그렇게 되면 아 이제 어, 인쇄수입처럼 어, 유튜브 수입으로 어, 달러버는 여자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건가? 그런 꿈을 막고 있었어요. 처음 천명되기 전에는. 제일 처음 천명 광고가 탁 붙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쁨은 음, 사실은 어, 유튜브 만명 넘길 그때의 그 기쁨보다, 어, 처음 천 명이 돼서 광고가 붙었을 때그 기쁨이 열 배는 더 컸었어요.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천 명, 만 명, 이만 명, 어, 이 느낌이, 뭐, 막 유달스럽게 뭐, 열 배, 뭐, 스무 배더 뭐, 기쁘고, 그거는 아닌데, 이제는 그만큼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로 사실은 다가옵니다. 유튜브를 한다는 게. 중간에 이제 그 유료 멤버십 제도를 잠깐 제가 운영을 해봤었어요 한 서너 달 했던가 모르겠는데요. 어 그걸 하면서 4,990원에 커피 한잔 이렇게 그 회원으로 그 정도의 이제 어 유료 회원비를 받으면서 어그 실시간 그 라이브를 유료 회원분들한테 이제 매수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 일주일 중에 3일은 대학원 수업이 있죠. 그 다음에 한주는 제가 유료 수업 듣던 것들이 주로 있어요. 한주 중에 하루 정도는. 그리고 남는 하루가 그 실시간 그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어, 제 개인의 생활이 너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루는 좀 짬을 내야 되겠고, 어, 그리고 큰 돈은 뭐 아니지만, 4,990원에 그한 달에 받는 그 돈이 너무 마음의 짐이더라고요. 혹시 내가 또그 뭔가를 받고 뭔가를 이렇게 한다면 내가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어떤 부담감도 있었고 시간적으로 너무 빡빡한 그런 감도 있었고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그거를 그냥 그만뒀어요. 멤버십 회원을. 멤버십 회원을 할 때는 유튜브 수입도 궁금하시죠? 한 2만 명 되면 뭐 얼마 정도가 되는지. 어, 멤버십 회원을 할 때는 대략 한 90만 원 정도? 한 달에? 유료 회원 그회비를 포함해서 그 정도 나왔었어요. 조금 조금씩 늘은 게그 정도 됐었고, 어, 그러다가, 아, 시간을 좀 세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그리고 라이브 방송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뭐 매일 뭐 실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뭐안 들리고, 뭐, 뭐 채팅창이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다가 아유 이렇게 가면 안되겠다 싶어서 잘못하면 민폐를 끼치겠다 싶은 마음도 있고 이래서 그만뒀는데 어, 그만두고 나니까 다시 가격이 얼마대로 하온, 한원이 됐냐면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예요 구독자 2만명이나 만명이나 천명이나 똑같아요 그 돈은 그것도 참 신기해요 <웃음> 아,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 수입은 아, 노가다 수입이구나 그 생각을 했구요 아마 그 금액인거는 제가 매일 부지런히 못 올리고 뭐떠문떠문 올려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안에 광고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처음엔 제가 자동으로 광고를 붙게 이렇게 올렸더니 그게 저는 몇 분의 간격, 간격으로 광고가 나가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다 프리미엄으로 되어 있어서 광고 하나도 안 뜨게 하면서 유튜브를 다 보거든요. 다른 분들의 유튜브를 볼 때도. 제께 광고 뜨는 게 어떤지를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광고를 컨트롤하는 거를 어, 유튜브 안에서 배워서 또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광고가 자주 뜬다는 그때 이제 얘기 댓글들이 좀 있어서 그걸 봤더니 3분에 한 번씩 광고가 나가게 돼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아이고야 이렇게 광고 자주 나가는 걸 참고 들어주시고 구독 눌러주셨던 구독자 분들이 아유 정말 감사하고 대단 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3분마다 광고 뜨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작 그 다음 가운데 하나 끝에 하나 요정도로 광고를 뭐한 7, 8분에 하나 뭐그 정도 중간에 하나 뜨는 걸로 조절을 해놨고요 어, 그동안 참고 들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광고에서 나오는 수입은 구독자 2만 명이라도 30만 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어, 하여튼 그랬던 거였고요. 근데 이제, 어, 그 유튜브를 함으로써 제가 그뭐 광고 수입 나오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수익이 뭐냐고 하면 전화주시는 모든 분들이 그 다음에 초롱에 유튜브를 보고 상담하러 오시는 모든 고객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 초롱소장 유튜브를 이렇게 들으면 너무 신뢰감이 가고 믿음이 간다는 얘기는 정말 백분이면 백분 100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뭐딱 이렇게 하여튼 신뢰감이 딱딱 온대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얘기도 많이 하시고 어, 그래서 너무 그건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이 뭐, 열개 10개 올렸는데 열 개가 다 무조건 퍼펙트하게 담았다. 그건 아니에요. 자꾸 바뀌는 것들도 있고, 바뀌는 걸 제가 미처 뭐 챙겨서 놓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신도 아닌데, 맞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 재료들, 자료들과 크로스 체크를 해서, 굉장히 신뢰감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을 가져주시는 그 부분이, 그게 너무너무 큰 재산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또 유튜브를 하게 하는 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비슷한 유형이면 똑같은 뭐중개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초롱부동산에 와서 소장님한테 의뢰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항상 옛날에 만명 제가 구독 돼도 올린 그 소감 글에도 있을 거예요. 어, 뭐 다른 데 가서 제가 뭐 강의를 한다든지 원래 그런 제의들도 많이 받았었어요. 강의해달라는 이런 내용들도.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저한테는 제 유튜브를 어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어 정말 그 강단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거는 어,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들으시면 다알수 있도록 이 안에 다 풀어놓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해드렸던 게 있어요. 천명대, 만명대 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어 처음 재개발 지역에 어 개업을 하시는 그런 초보 소장님들도 제 유튜브 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 정도만 챙겨 들으셔도 크게 중개사고 같은 건 면할 수 있을 정도로 뭐를 챙기셔야 되는지, 뭐를 조심하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풀어놓으려고 애를 썼었고요. 그리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정도는 챙기고 투자를 하면 적어도 중개 사고를 당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 나름 풀어서 올려놓는다고 올려놨었어요. 그리고 사고 파실 때 세금 부분은 이런 정도를 알면 절세를 할수 있고 다음 또뭐 매수 전략을 짤수 있고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또좀 추려서 올려놓은 게 있고요. 그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뭐 유튜브를 하면서 또제 인생은 나이를 먹어 가고 또 이렇게 흘러 가잖아요 세월이라는 게 어제 욕심 같아서는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 유튜브 내용 플러스 엔드 제가 뭐 무슨 전원 주택을 짓는 다든지 아니면 뭐 땅을 개간을 한다든지 어떤 뭐 그런 어 이렇게 소소하게 뭔가를 추구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어,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또 유튜브 안에 같이 또 풀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어요 근데 몸이 시간이 허락지가 않아요 뭔가 옆으로 그렇게 딴 거를 시도할 만한 그런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그런 기회가 되면 어 그런 걸 만약에 텃밭을 가꾼다 그러면 텃밭 가꾸기에 뭐씨 뿌리는 것부터 뭐땅 고르기부터 이런 걸다 올려드리고 싶은 거죠 어뭐 사실은 요리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도 올리고 싶은데 집에서 제발 반찬을 해다오 하는 <웃음> 그런 수준으로 집에 뭐 음식하고 하는 거예요 시간 할애가 안 쉬워요. 어, 그래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앞분에 뭐, 멸치 볶는 것도 올릴게요. 했는데, 멸치 볶을, 그 사진 찍으면서 볶을 <웃음> 여가가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어, 못 지켜드렸던 약속들도 많은데, 이거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음, 그리고, 어, 뭐, 타지역에 계신 소양님들이나 또, 어, 고객분들이 전화를 참 많이 주세요. 실제로는. 근데 저는 부산에 있는 부산 아지매라서, 각 시도마다 조례들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주실 때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타지역에 계신 분들은 투교과열지역하고 조정대상지역이 다르고 각 시도의 어, 규정에 있는 그 도정법의 조례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 그거는 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답을 구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소리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물론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을 드리지만 똑같이 접목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전법은. 그런 건좀 유의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음, 그리고 늘 상담을 할 때는 어, 사실은 예약을 하고 오셔야지만이 제대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 상담하신 분이 오시기 한 5분 전에 그냥 워킹으로 불쑥 들어오셨는데 먼저 오셔서 이제 예를 들어 차를 드시고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약하고 오신 분이 어,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될 그런 일들이 또 빌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자나 전화로 약속을 잡아주시는 게 이미 스케줄이 있으신 분한테 민폐를 안 끼치는 부분이에요 약속 잡으면 언제든지 또뭐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중삼중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물론 또 약속이 비어있는 그런 한가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분산해서 잡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유튜브도 구독이 2만 돌파해서 뭐또 바빴지만 단톡방도 오늘 아마 1000명 돌파를 하지 싶네요. 제가 그걸 1,500명을 방 최대 인원을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998명입니다. 단톡방이 1 <웃음> 0 0명이딱 차면 선물을 또한번 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어, 그리고 한번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정말 소개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신뢰하시면서 꼭 초롱에 가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무조건 초롱소생한테 가라고 그렇게 그걸 얘기를 듣고 오셨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얼마나 사실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개해 주신 분한테는 제가 어, 소개, 어느 분 소개라고 하는 거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일이 소개해 주신 분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사장님, 이렇게 뭐, 소개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릴 여가가 진짜 잘 없어요. 근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다 알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그에 대한 보답은 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또 가장 먼저 연락드리고, 이런 걸로 늘 보답을 하려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너무 너무 제 주변에는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인근에 같이 계신 소장님들도 마찬가지고에 또 이미 거래를 하셨던 조롱의 어떤 고객님이 되신 분들은 더 말씀드릴 뭐그 이유도 없이 더 그렇고에 어 그래서 조롱 부동산 조롱 소장은 오늘 벌써 유튜브 구독을 2만을 돌파한 이 오늘 또 너무 행복하지만 부동산 일이 너무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고. 사실은 즐겁습니다. 제그석성과도 너무 잘 맞고요. 어, 너무 보람도 있고 어, 하는 일이 똑같아 보이지만 단 하나도 같은 계약건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어, 그래서 그런 것도 늘좀 어~ 즐거움을 주는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똑같은 단순 그 반복 작업 같은 너무 재미가 없을 텐데 그런 거 보면 저도 늘또 도전을 좋아하고 또 계획하고 성취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제 성향인가 싶습니다. 또 이런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과 이런 걸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셔서 이렇게 또 구독자분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구독해주시는 그의 보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